아니 그말한게 아니고 신천지에서 상담을 받지 마라는 교육을 할때 응. 신천지에서 상담을 받으면 영이 죽는다 그래서 상담을 받지 마라 그리고 부모들이 우리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게 음료수에 약을 타거나 수면제를 넣어서 감금해서 상담을 받게 한다 강제적으로 그런 것 항상 주의하고, 그런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확인하는 작업. 자, 보세요. 이단 종합 연구. 이 책이 우리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만들어진 책이에요. 응? 우리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건 이제 재본들이거든요초반발행 우리 형제 지금 우리 형제가 몇살다 그랬죠 2단 사이비 예방볕과 자 여기 2단 관 자료들 자 여기도 우리 형제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형제 보고 너 이단이지 사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형제? 당신 이단이지 사입이지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해야죠. 명예훼손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만희 총회장님은 고소, 고발 안 할까요? 신천지가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죠. 지금부터 1920년부터, 20년, 1885년에 초대교회가 한국, 대한, 이, 대한민국에, 북한 쪽에 초대교회 세워지고 나서 1920년대부터 이단사이비들이 극성을 부려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이 메수라고 얘기하는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걸 이제 쭉 모아서 이게 이제 집대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도 있고 신천지도 이단사이비라고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지금까지 신천지가 걸어온 이만희 총회장님의 역사부터 쭉 해서 대순진리 대한 기독교 장막승전 유재열 첫첫 장막 얘기 공부하셨죠? 그죠? 첫 장막 첫 장막이나 통일교나 박태선 전도관은 하나님이 임했다가 떠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단 사입이 사탄이 만들어내는 사입이 종교였어요. 신천지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박태선 전두관에서 유재열 첫 장막으로 유재열 장첫 장막에서 신천지로 이렇게 자꾸 넘어오셨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들은 처음부터 아예 종교사기 집단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확인을 보자는 거예요. 확인. 3년 동안 인터넷 보면 안 되게 인터넷 보지 말라고 있어요. 영이 죽는다고. 우리 세대에 우리 형제나 세대에 인터넷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매개체잖아요. 응. 정보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어쨌든 지금 우리 형제가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그 전화가 와서 한달 얘기했어요 한달 이게 우리 형제 생각해보세요 그 신천지인이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4시간씩 그러면 1년 동안 이만큼의 성경 공부를 했으면 신천지가 처음 배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속인 내용들을 다 확인하는 걸린 시간이 그러면 신천지 거 확인하는 데 1년 신천지가 틀렸다고 확인하는 데 1년 최하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상담을 이렇게 해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의 기준을 제가 해보니까 기준을 최하 1년 이상 넘어가면 한달 이상 배워야 돼 상담을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그 이유가 지금 오늘 첫날 둘째 날 얘기를 해도 우리 형제 마음속에안 들어 저 목사가 지금 뭔말 하고 있냐 너는 씹으려라 나는 그냥 듣고만 있으려다 이렇게 되거든요 마음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이 죽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나의 주인이 나의 영혼이라는 것 동의하시나요 내가 들었다는 건 들었어요. 그리고 듣기는 들었어요. 다 들었죠. 듣는데 이걸 머리에 저장하는 거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에 새기고 싶어도 안 새겨져요. 지금 막 사실은 마음 기분이 안 좋아. 답답해.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제가 지금 확인시켜주는 건 저의 생각이 아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이 가르쳤다. 이만희 총회장님이 써놓은 이런 책들 이만희 총회장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 형제가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벌써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천지 교리 결론이잖아요. 이해 가신가요 이 그림이? 영계 보좌 구성, 육계 보좌 구성이란 말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영이 단독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을 들어 쓰신다는 것도 이해가신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랑 영계에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영이란 존재는 이 물건을 움직일 수가 없어. 영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해.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해야 돼 그런데 아담이 배도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멸망시키고 다시 노화를 세운 거예요 배도 멸망 배도 멸망 구원그 교리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 시대권자가 이만희 총회장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영이 지금 이만희 총회장님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세요? 네. 여기까지 신천지 교리 맞죠?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요, 지금? 그냥 전략이 시간 때우는 걸로? 알고 있는 신천지 교리의 결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순교자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14만 4천의 순교 제사장들이 다 차고 나면 하늘에 14만 4천의 순교자들이 내려와서 우리 형제하고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신천지 대제사장 제사장들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게 신천지 교리 결론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음, 자 그러면 방식을 바꿔 봅시다. 성경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성경 가지고 계시록 네. 20장 4절 한번 펴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게 이제 신천지 교리 결론을 말하는 게시로 신학선경 419쪽을 찾으면 돼요. 여기 보고 신학선경 위에 표지수가 나올 거예요. 여기 419쪽. 읽어봅시다. 자 우리 현재 불편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노트에 게시용 20장 사절잡 적고 여기다가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계시록 2.4절 적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대살로니까 살 전, 대살로니까 전서 전 4장 13절에서 17절 13절에서 17절 4장 13절에서 17절 자 이제 봅시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의 요한 게시록 20장 4절의 해석입니다. 네. 이만희 총회장님의 해석이에요. 하늘에 영적인 존재들과 땅에 신천지인들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는 게 신천지 교리에요. 이해 가신가요? 네, 갑니다. 안 배우셨어요? 응? 그렇습니다.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어요. 신천지에서 가르쳤어요. 이게 신천지 교리의 결론이에요. 이게 신천지 교리의 결론이에요. 자, 여기에 또 라는 사제 사제 보세요. 사. 또 내가 보니 내 보자들을 보니 거긴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들과있죠. 네. 영원들과 여기서 줄을 한번 영원들과 자에 동그라미를 한번 치세요 과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네. 응. 위에 영원들이 숨겨져요 맞죠 영원들 네. 네, 숨겨져요 맞죠 그러면 또 짐승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뭐예요 아니한 자들 아니,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아니, 그들은 경비하지 아니한 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더라 예. 여기에 게시록 24, 20장 4절이 신천지가 신인 합일체 영계 보좌 구성 죽은 순교자의 영들이 신천지인들과 합일을 될 거라는 성경 근거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과 땅에 있는 신천지들이 결합한다는 설경 근거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해석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성경 근거 구절은 한 존재예요. 한 존재.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두 존재의 결합이야 되잖아요. 그죠 신천지 주장처럼 이만희 총회장님이 성경 해석처럼 영적 존재들과 땅에 있는 신천지인들이 합일되는게 이게 성경구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또가 세번 나와요. 또 찾아서 동그라미 한번 쳐봐야 돼요. 또가 세개 나와요. 예, 네, 그죠. 또가 세개 나오죠. 코가 세개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보면 영어성경 같은 경우에는 엔 n d 드 n d n d 이래요. 응?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래요. 여기는 앞에 나온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존재를 세 번에 개혁 개정하고 개역 한글하고 별 차이 없어요. 저 성경이나 여기 성경이나 별 차이 없다 신천지에서 개혁 한글만 강조하는 이유가 개혁 한글은 성경 해석이 틀린 대로 그대로 놔둔 거고 틀린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한 게 개혁 개정이 이거는 영어성경이잖아요 제가 미국 가면 영어성경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겠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구 신천지는 한글만 보라고 하잖아요 왜이원이 총회장님이 그 책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음, ao, 영어로, bottles, 영어가 영어, 아니, 영어가 영어로 어떻게 해요? 영어로 어떻게 잘 못보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성경이 원본과 가까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räk> 영어성경이나 이건 이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기 전에 라나 성경이나 영의 성경을 봤다면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 아이 성경 갖고 자기 사기 체구나 그냥 쉽게 안 다니까. 이기 결론이 뭐냐면 경제 성도의 부활을 말해 한 종재 내가 만약에 죽었어 예수 믿다가 죽었어. 그러면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신천지는 한 성도의 부활일 문제가 아닌 두 존재 순교자들의 영혼과 여기 땅에 살아있는 신천지인들의 결합으로 해석을 해 그러면 성경 해석이 틀리면 이해 하신가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게시록 20장 4절 그럼 고림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문자전서 15장 50절 신약성경 284쪽 2백 아, 284절이 284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지금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읽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엔더야. 그렇죠. 맞아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일곱째 나팔이 누구예요 이만희 총리장님니다 일곱째 나팔 이만희 총리장님니다 지금 나팔을 다 불었어요 불고 있는 중이에요 일곱째 나팔이 누구예요 실상에서? 이제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배운 대로만 말하면 돼요. 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신가요? 우리가 그 아줌마들이 아파트 분양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근데 계약하기 전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사기꾼들한테 가서 이거 사기 아니지라고 물어요 그럼 그 사기꾼들이 당연히 자기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말하죠 어떤 도둑이 내가 도둑이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가서 신천지에 가서 물어보면 신천지 강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겠죠 진리라고 말하겠죠 근데 내가 초등, 중등, 고등을 마치고 영어 공부를 하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확인을 안 했을 뿐이지 성경을 그냥 읽어만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신천지는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한 절만 읽게 해요 성경을 볼 때는 이 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장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봐야 돼 근데 신천지에 가면 몇장몇절몇장몇절몇장몇절 몇몇몇몇 계속 단어 절만 외워요 장 전체를 읽게 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을 다시 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자고 제가 읽어보세요 지금 나이가 대충 넘기고 그렇게 하지마 시간이 가도 정확하게 확인하시라고 뒤에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뭐예요? 화재사고에서 어린이를 구하신 거예요? 네. 그래요. 화재사고에서 어린이를 구했어요. 사람 두명 구하고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여섯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도 뛰어들고 응? 제가 부산해양고등학교를 나와서 항해사를 5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수에서 이벤트 기획사를 5년을 했어요. 대학 축제도 하고 연예인을 불러서 행사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하고 10년 동안 먹고 살면서 장애인들 취업시키고 장애인들 보살펴 주는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 에 있을 때 아파트 화재가 났고 불이 났고 거기 가서 사람도 구하고 근데 우리 형제 지금 눈에는 3년 동안 목사가 뭐예요 개잖아 개 그죠 신천지에서 목사를 개라고 가르쳐 놨어요 개.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개가 짓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야요 개라고 좋 적습니다. 응. 신천지를 뺀 모든 교회는 바벨론 교회잖아요. 그죠? 그죠? 바벨론 교회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바벨론 교회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바벨론 교회에서 추수를 하잖아요 그죠?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교회에는 알곡이 있을까요? 없을까 응? 바벨론 교회에 알곡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냐를 지금 찾아야 돼요 내, 영혼의, 내 영혼을 만나야 돼내 영혼을 나의 주인은 나의 영혼이라는 걸내 영혼을 지금 오늘 상담해서 만나야 돼요 나의 영혼이 있는데 다른 죽은 순교자가 내 육체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집파장에게 베드로의 영혼이 들어와서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심천지 교리가 순교자라는 건 죽은 영혼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타인에 의해서 방강제적인 타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순교자예요 요한처럼 늙어서 죽은 사람이 순교자예요 아니에요 정확한 순교자의 의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타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순교자예요 그죠? 예, 네. 네. 근데요한도 늙어서 죽어요 하나님 일을 해요 그렇지만 요한은 타인의 어떤 살인적인 이 행위로 준게 아니라 타, 타, 타력에 의해서 준게 아니라 늙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명의 이 순교자들이 우리 이제 지금 여기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에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들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보혜사형은 이만희 총회장님 위치에 들어오고 신천지 전국 네 회장은 네 생물의 영이 들어와요 신천지 7도 육장은7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천지 공부에 24 장로들이 있어요 거기는계시록 4장의 장로들 나오잖아요 24 장로 요한 계시록 4장에 24 장로 나오잖아요 실상 안 배우셨어요? 하늘 보자에 하늘보좌의 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들은 신천지 2 4장로들하여 취하고 하나 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천지 12지파장도 하고 하나 돼그럼이제 우리 신천에게 14만4천명의 제사장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영을 이게 지금 신천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14만 4천만 차면 역사가 완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만희 총회장님이 말씀을 갑자기 바꿨어 이제 흰물이가 몰려와야 된다는 거야 흰물이 빨리 전도해라고 하잖아요 14만 4천만 차면 된다고 했는데 교리가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야 어쨌든 우리 형제는 지금 14만, 4, 14만 대사장의 안간힘을 써서 여기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지금 대, 대사장의 위치에 가려고 네. 제가 지금 우리끼리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신천지에 다니면 신천지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다녀야 된다는 개념이지. 그죠? 내가 신천지에 3년을 했으면 신천지가 말하는 교리 결론이 뭔지는 알고 가자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 열두 제자들은 지금 각지파장들의 영혼과 다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요한은 실상에서 이만이 총회장님이야 세 요한은 이만이 총회장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신천지 12지파장의 육체하고 하나 돼야 돼 이만이 총회장님의 육체에 들어가야 돼 우리 형제에게 영혼이 다른 순교자의 영혼이 나에게 들어온는데 이만 돼. 응? 이만면 나라면 존재의 주인이 누구냐고. 그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우리 형 우리에게 들어왔어. 바울이 바울의 영이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 형제 육체에 바울하고 영혼이 두 개가 들어있잖아. 그지? 그럼 그 주인이 누구냐고? 이름이 뭐야? 바울이야. 바울이지. 영이 육을 지배한다고 배웠잖아. 기억 안 나? 육이 영을 지배해. 영이 육을 지배해. 신천지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걸 갖고 실제로 접목을 시켜보자는 거야. 6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이육을 지배한다고 분명히 신천지에서 가르쳐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2 4만 4천명의 순교자 중에 한 명이 우리 왔어 그러면 그 순교자의 지배를 받아야 돼. 너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 근데 이 사람은 왼쪽으로 가자고 해. 사람의 영혼이잖아. 웃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 순교자 중에 한 명이 너에게 임해서 와. 그럼 이 사람은 오른쪽 가자고 해. 그럼 너는 이 천사에, 이 순교자에, 이, 사, 이, 이 존재의 지배를 받아야 돼? 아니면 네 맘대로 하면 돼? 이만희 총회장님으로 가보자. 이만희 총회장님은 자기 맘대로 해. 예수님의 영의 뜻대로 해. 이만희 총회장님의 지금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이만희 총회장님의 영혼이야. 자, 지금 노트에다가 사람은 영혼 플러스 육체라고 했어. 거기다가 피, 4번에서 필기 한번 해보자 3번에 계시록 20장 4절 죽고 4번에 초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플러스 예수님의 육체라고 적으면 돼 초림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 된 존재가 예수님이야 얘가 초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 그치? 적어봐. 초림 예수님, 하나님의 영, 플러스 예수님의 육체. 그게 초림 예수님이라는 존재야. 얘가? 그러면, 제림 예수, 이 시대 예수님은, 이 시대 예수님, 제림 예수라고 적어봐야 밑에. 제자 예수 적었어 네. 자 그러면 초림 예수님의 육체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이 존재의 주인이 누구야? 이 존재가 예수님이야, 하나님 이야. 초림 예수님에서 초림 때에 예수님의 육체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된 존재가 예수님인데? 이 존재가 예수님이야, 하나님 이야. 예수님이지. 그지? 맞잖아. 그럼, 죄림 때 보자고, 죄림 때. 죄림 때는 지금 이만희 총회장님의 육체에 예수님의 영이 임했어. 그 존재가 제림 예수야. 이만희 총회장님은 자기가 제림 예수가 아니라고 해. 단지 자기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의 게시를 받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대언자라고 말하지 그지? 응 그렇게 하그 대언자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님의 영혼이 있고 예수님의 영혼이 있잖아 그지? 이 중에 대장이 누구야? 예수님이시지 그지? 이만희 총회장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지? 그럼 자 이제 너에게 영혼이 있어 바울의 영혼이 너한테 임했어 이만희 총회장님에게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너희는 바울이야? 네가 기다리는 게 순교자의 영이잖아. 응? 이만희 총회장님이 쓰신 천지창조야. 이책 샀지? 파란 책, 이거 말고, 이, 이것보다 조금 진한 파란색 책 있어. 아까 금방 저, 개시, 요 개시록 실상에 다시 만들어진. 그책두번 샀잖아. 기억나? 색깔만 달라. 이 책하고 이책 샀잖아. 그지? 네. 이책 어디 있어? 교회 있어요. 응, 교회 있어. 왜 교회에 놔둬? 왜 신천지 청년들은 집에 신천지에 관한 책이나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안 돼? 이럴거라니까 응? 음? 이럴거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음.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음. 음. 잘못된 건같구요응 제가 음. 하는 것도 좋고 응다좋은데응 음. 음. 음, 편하게 말이다. 어떤 상담 방법을 바꿔볼까? 응. 네? 그럼. 음. 음. 얘기해? 아니면 궁금한 거 질문하라거나? 을 총회장님을 가르치는 말인데 게시록 22장 전체를 한눈에 본 적은 없어 여기에 보면 이만희 총회장님이 새요왕격으로 오셨고 이긴 자야 그지? 여기 이긴 자잖아 옛날에 실상에서는 내천사 중에 한 명이 이만희 총회장님이었는데 이게 교리가 바뀌었어 백마가 이만희 총회장님인 거 알지 응? 미란대 보리석대가 이만희 총회장님인 거알 거야 일곱 대접도 이만희 총회장님 일곱 나팔도 이만희 총회장님 자 신천지에서 따로따로는 공부했어 근데 이긴 자가 대접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 대접하고 백만은 같은 존재야 다른 존재야 음? 어떻게 생각해 이만희 총회장님은 실상에서 편지를 보낸 자거든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긴 자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거든. 보냈으니까요. 그냥 보냈으니까 이긴자가 받아. 이만희 총회장님은 편지를 보낸 자야.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가 일곱 번이 나와. 그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편지를 받는. 보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응. 왜 이만희 총회장님은 선도들을 자기라고 이렇게 바꿔치기 해놨을까? 왜 이만희 총회장님은 편지를 보냈 자인데, 네. 왜 편지를 받는 자,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렇게 동갑시켜볼까? 이긴 자하고 이기는 자의 차이를 알아, 혹시? 마라톤을 달리고 있어. 그러면 결승전에 꼬리 내서 메달을 받아. 이 사람은 이긴 자야. 그지? 승리자. 그럼 게시록에는 이긴 자가 없어. 이기는 자, 이기는 그야. 이기는 자는 진행 중에 있어. 마라톤 꼬인 점이 온게 아니라 지금 과정 중에 있어. 네. 결승점이 아니라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어. 성도들이 시련과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목적 지점까지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어. 그 성도들이 야 성도들이 받을 축복을 악이라고 하면서 다 가져가 버리지. 여기서도 생각을 한번 해봐. 백마하고 남자 아이, 사내 아이가 있잖아.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아이가 유재열이고 여자는 유재열이고 남자 아이는 누구야? 이만 초매장입니다. 그잖아. 이게 이제 게시록 실상이거든 요한 게시록 전체 비유풀이로 다 해석해 놓은 책이거든 응? 네. 비유풀이식으로 신천지식으로 비유풀이로 다 해석해 놓은 책이야 단어를 다 실상으로 바꿔서 네. 응.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하나하나 할 거야 아 지금도 있잖아 솔직히 조금 아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알아보고 나서 약속했다면 일주일 상담해보고 들어보고 그래도 맞다면 그때는 강요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 근데 지금 알아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막 시간만 계속 보내는 거잖아 말씀해 음, 주세요. 들을 때 신천지에서 내가 배웠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해줘 신천지에서 이렇게 안 배웠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매 얘기를 해주면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만희 총회장님 책도 있고 네가 신천지에서 배웠던 자료 다 있거든 응? 초등 중등 고등과정 다 있어 날이잘 어렵다. 이거 마음문만 좀 어떻게 열어주면 하루 만에 다 끝났는데 네가 이제 실전지를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만희 총회장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데 이상한 목사가 와서 이만희 총회장님이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멘. 시반나 무세 어, 제목 가운데 앞에 비유한 이런 말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아, 잠깐만 좀 듣고 있으세요. 화장 네. 네. 네. 비유라는 말이 나오면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의 성질을 풍자, 땅의 것의 특성을 풍자, 영적인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육적인 시반 나무새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비유한 시반 나무새 곧 영적인 시반 나무새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시반 나무새는 어떤 시반 나무새인지를 같이 한번. 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답을, 응, 답을 구해보자. 성경만 해서 한번 풀이를 해서 해석을 해서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비유할 때는 육적인 것에 뭘빙장하겠습니까 성질이나 특성을 빙장하겠습니까이 시가 시가 어디 떨어지면 하트 떨어지면 어떡 하고 잘할 것이고 잘하면 뭐가 될 것이고 나무가 될 것이고 그 나무에 뭐가 와서 집을 짓고 새가 와서 집을 짓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그 자연의 특성 세상 이치를 빙장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시바나무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 자느냐이시바나무새의유유통해해우우에에뭘알알주 주기로 하시느냐그 s 비유 r 과 to s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 3장 say, I w a 마태복음 13장 3 a 절 I was here to s a 절 I w a 우리가 참 목소리로 불러볼까요? 마태 13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씨가 나무새는 과정은 한달 동안 배웠잖아. 처음에 성경과 비유 배 기억나? 성경은 역사 교훈의 연. 네. 성경은 역사 교훈의 연으로 되있다.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요한계시록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지? 네. 요한복음 1장 1절 자, 금방 이제 이 세미나를 한 분이 혹시 이름 알아? 이분 누군지 알아? 금방 나온 음. 음. 이분이 이제 신천지 교육장 출신이야 7교육장 알지? 신천지 교육장. 네. 응? 곱명의 교육장이 있는 거 알아? 네, 합니다. 응? 신천지 교육장 중에 가장, 내가 봐서, 지금까지 신천지가 생기고 나서, 그, 세미나 하시는 강사 중에 제일 잘해. 그리고 이분이, 이분하고 신현웅 목사 이분들은 알거 아니야? 뱀이고 공부하면서. 신변 배웠지? 신현웅 목사 신변 배웠잖아. 걔가 안 나? 구리 상담소, 신현웅 목사, 신뱀.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그, 탈퇴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부산 상담소에 계셔요. 부산 상담소에서, 신천지에서 20년 있고, 서울의 신천지 교회 있잖아. 교회 다닌 강사까지. 근데, 그, 이분들이 이제, 그, 성경 공부하다가 자기들이 배웠다는 게, 가짜라는 걸 이제 깨닫고 나왔는데 잠깐만 음, 이분이 이제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나태국그 아, 11장 10, 10, 칠절에 의심하는 부분 내가 그러니까 내 앞에서 길을 잃아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아잇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신천지의 강의가 아니고 이제이 세례 요한의 교리가 신천지 교리가 탈퇴에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강의하고 다니신 분이고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어, 신천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유단들이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어, 배도자를 보는 이유 보는 이유는 한결같이 어, 자기들의 교주 자기들의 교주가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한테 의미도 배우고 나와야 돼. 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말라기 3장의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일정에서 보겠습니다